행복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7월 의왕시 1분짜 뉴스 시작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더 이상 없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배우 이문식 씨와 함께 캠페인에 나선 의왕시. 내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올여름 신바람이 불어옵니다. 시민들의 마음에 불어오는 신바람의 정체는 바로 에어컨, 무더운 여름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이웃을 향한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국토부와 의왕시, 그리고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의왕시민들은 물론 분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GTX 신노선 의왕역 정차, 함께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 짬 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